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듯 오늘은 부산 콘서트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장민호 콘서트 리허설 현장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대 뒤의 모습과 공연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대 뒤에가 막 그렇게 <웃음>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깔끔하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이런 모습들도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저와 함께 리허설을 진행하는 모습과 그리고 본무대에 올라가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가볼까요? 고고 <목소리> 네 지금 올라오시는 타이밍 좋았습니다 어쿠스틱 할까요? 네 저희 대형으로 좀 전환을 하고 하겠습니다 노래가 좀 가벼울 수 있어서 무시한 베이스만 건반으로 나와요 원래 연곡이 그렇 그치? 지금 <목소리> 피아야 응. 오케이 오케이 응. 우리 이거 너무 아아니요 우리 몸이들 붙어있는 거지 괜찮았잖아 지금? 괜찮을까요, 지금? 아, 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난밀보고 살며시 얘기하렴. 나나나 반복 안 하고 나나나나나 처음부터 <놀놀놀놀놀놀놀라> 나나나 I'm so s r r y 아이티 무슨 씬요 리허설을 좀 빡시게 하는 편입니다. 잘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런 거는 뭐그러려고 리허설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잘 됐어요. 우리는 지금 토시절 콘서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중간에 그 버스킹처럼 이제 노래를 3곡씩 9곡 하는 게 제일 맞출 게 많거든요. 사실은. 그거 리허설을 한 1시간 한, 한 반, 2시간 한것 같은데, 그것만. 그것만 잘 맞으면 나머지 뭐제 노래들이니까. 그리고 밴드들이 워낙에 잘 맞춰주셔가지고. 지금 또 나머지 밴드도 또 연습하고 있네요. 네. 나인재를잘 모르겠어. 어떤 노래를 좋아하시는지. 어떤 날은 발라드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, 어떤 날은 또 진한 트로트를 좋아하시고. 그럼 오늘 한번 아홉 곡 중에 어떤 노래가 가장 박수가 많이 나오나 한번 볼까? 그거 좋지 않을까? 부산에 가면? 아 어, 부산갈 부산갈매기 갈맥이. 부산갈매기든 뭐. 부산갈매기. 부산 이따가 입어보고 그래, 그래. 정하려고요. 오케이 오케이. 제가 이런. 뭐 의상 잘갈 꼬시죠? 의상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너무 잘갈 꼬셔서. 대기하고 있어요. 대기실이 아닙니다. 많은 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만들겠습니다. 부산 콘서트 화이팅! 출발해 봅시다. 가자!